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힐링이라기보다는 조금 짜증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위반충 분들에게는 오히려 힐링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선 시간은 조금 되었는데 제가 신고했던 그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데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댓글 다시더라도 영상이 뭐 종료되거나 뭐 처음부터 시작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어 그냥 댓글 다시면 됩니다 댓글 쓰는 것도 사실 뭐 텍스트 내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하냐 과잉신고다 뭐 1번 중앙선 침범에다가 인도주행에다가 횡단보도 주행까지 그리고 다시 인도주행까지 야 이런 거는 신고해야지 하면은 2번을 입력해 주십시오 뭐111111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거나 2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댓글 다셨나요? 아직도 안 다셨어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자 다셨죠? 그러면 리뷰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 주제는 공익신고, 그 공익제보에 경고처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익신고를 하고나서 경고장 발송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마도 공익제보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경고장 발송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반 차량 운전자 봐주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댓글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자주 하는 말중 하나인데 경고장 발송도 무의미한 게 아니라고 그 TCS라는 고하 경찰청 범법 차량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등록이 되니까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 댓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범법 차량 관리 시스템 어, 이게 사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무시무시하잖아요.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추후에 경미한 위법행위 시에도 과태료 티켓이 바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화내면서 이제 담당 경찰서에다가 이제 민원을 넣지는 말라고 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장 발송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경찰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 강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익신고 처리 부서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요? 신고인 민원에다가 신고 당하신 분들 민원도 있고 어 신고 처리도 이제 굉장히 꼼꼼히 해야 하고 그것도 이제 경고장 발송도 이제 전부 다 보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업무들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뭐 별로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뜻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어 보여드린 영상의 처분 결과가 무려 경고장 처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신고처리 경찰서는 마포경찰서였고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공익신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떤 분이 처리를 해주셨는지 아마도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마포경찰서에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이 운전자는 이제 자회전 금지 교차로에서 자회전이 안되니까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역주행을 한 다음에 인도를 일정, 구, 어, 일정 구간 주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통행을 하고 나서 다시 인도로 주행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이 신고 처리 결과가 경고장 발송으로 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나요? 이거는 솔직히 근데 1인차 타시는 분들도 납득이 잘안될것같 왜냐면 이제 인도 잠깐 탔다가 이제 과태료 티켓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야 국신 너는 시청자들이 네 영상 댓글에다가 경고장 발송 아무 의미 없는거 아니라고 했으면서 너가 경고장 처분 받으니까 분통해서 영상 만드냐 내로남불 개쩌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내로남불 맞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제 평소에도 생각을 하는게 뭐 내로남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담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들 술담배 하잖아요 물론 저는 술담배 안하긴 하는데 그리고 몸안 좋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휴식 가지라고 하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처럼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 몸 관리는 안 하면서 제일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 하나잖아요. 네, 뭐 저도 짜증은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짜증 낼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냥 하소연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답변 내용을 보면 은 이제 일정 구간 보도를 주행하는 게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라고 하면 은 이제 인노를 말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단순 일정 구간 보도를 주행했고 그 구간이 길지 않았으며 바로 도로로 합류하려 했다는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은 말의 앞뒤가 안 맞죠 보도주행을 한 구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는데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쳐 그런데 뭐 솔직히 납득은 안 되긴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인도 잠깐 탄 거를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 달린 거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이제 인도 주행 유륜차를 신고했지만 이것보다 더 짧은 그 인도 주행도 과태료 처분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고 이제 심지어 이제 맞은편에서 유륜차가 오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강아지랑 같이 이제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로로 합류하려 한게 아니고 횡단보도 통행하고 나서 다시 인도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일처리가 과연 유륜차 운전자분들에게 경각심 자. 달이 되냐는 겁니다. 하물며 이것보다 더 순하게 이제 운행하다가 잠깐 정말 잠깐 인도 주행했다가 과태료를 티켓 받으시는 이륜차 운전자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포경찰서를 어, 소극 행정으로 신고를 해봤습니다. 소극 행정이 뭐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냅다 꼰지르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게 이렇게 꼰지르는 거잖아요 제 일을 했을 뿐이죠 답변 요약하면 각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상황에 맞는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 경고 처분이 되는 건 아니고 음 그렇다고 이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도 과태료 처분은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뭐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직꼴리 대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집 오토바이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 음, 보경찰서랑 이 중국집이랑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어? 웬만하면 이제 짜장면 하나 시켰을 때 이제 군만두가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죠. 소극행정 신고 처리부서 청문감사실에서도 소극행정도 아니고 처리한 직원의 징계 사항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유린천전자분들은 이제 제가 드리는 어, 개꿀팁이 뭔지 아시겠죠? 예, 마포구에 사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네 집으로 어,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지를 옮겨 놓고 뭐 이사 계획이 있다면 마포구로 이사를 하세요 웬만큼 위험한 주행이 아니라면 어구처리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마포구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하니까 뭐 문발디펜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날아갈 수도 안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힐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발